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과거는 제어할 수 없지만 미래는 제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홍 소장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과거는 확정된 사건이며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즉 과거는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회 실패한 것을 언제까지나 후회하고 있다 회고 그때는 좋았지 라고 과거를 그리워한다 불만 지금이 즐겁지 않아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봤자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지금을 사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것에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관해서는 지금의 행동 습관에 따라 원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역산하여 지금의 행동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것으로 기대하는 미래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미래를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놓여진 내일 위를 걸어갈 수 밖에 없다고만 생각하죠 회사에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레일을 따라 걷는 것 말고는 내 인생에 또 다른 길은 없을까 하고 말이죠 레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레일을 이탈하는 것이죠 사표를 내면 됩니다 그럼 바로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그것도 나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매일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죠. 아... 라고 지금 생각하셨죠? 아 그렇구나 라고 말입니다.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막상 실제로 실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레일박 세상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죠.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먼저 외부 요인이나 다른 강제적인 부분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결과를 예측하여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스트라의 한 간호사가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1가지를 조사했는데요 1위가 좀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입니다 그만큼 자기 개성을 죽여가며 살아온 것에 대해 후회하며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건 싫지 않나요?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것은 과거의 나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은 지금의 나입니다. 우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열중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고 있을 때는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면 재미가 있고 행복지수도 높은 폭으로 상승합니다. 열중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합시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것은 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사용하십시오.